현재까지 자반증의 발생 원인은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감기에 걸린 이후 자반증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자반증과 감기의 관련성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알레르겐이나 감염 등이 자반증에 영향을 끼친다고 추측하고 있으며 연구 대상 전체 환자 중 72%가 전염성과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도 연관이 있는데요. 감기로 인해 생긴 풍혈이 자반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감기에 의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에 열이 생기게 되면 자반증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항생제나 해열제 등을 복용한 이후 자반증이 발생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감기에 걸렸을 때 복약한 약물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